자 이번 시간에는 s502k 무선 리모컨 100m 조정이 100m 까지 이 리모컨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502k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은 중대재해법이 또 생겼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전용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2k 예, 내가 내게 내 원하는 멘트를 저장을 해서 경광음과 사이렌 이게 나오죠. 그래서 오늘은 건설 현장 안전 멘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. 자 스탠바이 큐 건설 현장 추락제 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.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시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건설 현장 추락제 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.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